자 2016년 우리들에게 빅3라고 불렸던 게임이 있습니다 이카루스, 블레스, 검은사막, 이카루스? 그런 게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혀졌고 어라 아직 서비스 중이네 검은사막은 국내에서 잦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잘나가고 있는 MMORPG로 나름 꽤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당시 700억이라는 가장 많은 개발비가 투입된 게임 블레스 그리고 현재 구입한 유저들이 사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임 내부 컨텐츠들의 누락 등등 상당히 심각한 이유들이 질비하게 되면서 역대급 환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블레스는 한스짐머가 ost를 쓴 게임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대면서 한스짐머라는 네이밍 하나에만 엄청나게 의존한 마케팅을 펼쳤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망했죠 아니 지들이 만든 게 무슨 리듬 게임이야? 근데 싸질러 놓은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회수는 하긴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한국에서 싹 말아먹고 외국인 찾아서 스팀으로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축복은 사기였다쿠쿠루 핑퐁빵 이라는 코멘트가 달릴 정도로 해외에서도 폭망한 수준이 아니라 안좋은 인식까지 깊숙하게 박혀버리는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쯤 되면 블레스라는 이름은 이제 볼드모트마냥 불러서는 안되는 이름이 되어야 하는데 끈기가 대단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이 블레스의 이름을 걸고 게임을 새롭게 내놓았으니 그 이름하야 블레스언리시드 이쯤 되면 옆동네에 어 엘리온을 붙는 듯한 수준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거죠 아니 뜯어고쳐놨으면 보통 이름을 바꾸지 않나? 이쯤 되면 뭔 깡으로 또 이름을 가져다 썼는지 궁금해지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게임의 전체적인 전투방식 자체를 아예 뜯어고쳐놨습니다 사실 블레스 온라인의 전투 자체는 꽤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mmorpg의 정석을 잘 따르고 있었고 거기에 스킬들을 콤보로 사용하는 시스템까지 꽤나 정교했죠 실제로 한때 스팀에서 검은사막의 두배에 달하는 유저수를 유지했었거든요 이 장점을 살린 전투는 그냥 평범한 mmorpg의 전투에서 콤보 시스템이 들어간 액션 rpg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좀 비슷한 게임으론 마영전을 예로 들수 있겠네요 기본적인 공격은 강공격과 약공격으로 이루어지며 이두 버튼의 연계로 다양한 공격들이 나가는 전형적인 액션 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렉터가 인터뷰에서 언급하길 다크 소울이나 몬스터헌터의 전투를 많이 참고했지만 또 너무 어렵게는 만들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했는데 전투 플레이를 보면 그런 점들이 느껴지긴 합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다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보았는데 확실히 전투적인 개선이 잘 이루어졌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아직 한국에서 서비스를 안 하다보니 해외 서버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버튼을 입력하면 1초 뒤에 반응하는 현상이 펼쳐져 게임의 재미를 반도 못 즐긴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전 테스트에서 많이 나온 의견이지만 게임의 템포가 뭔가 묘하게 한 템포가 느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무기에 대한 리스크라곤 하지만 그것이 무거운 무기를 휘둘러서 굼뜬 동작이기보다는 그냥 한번 휘두르고 한번 쉬었다가 휘두르는 느낌이 강해 아무래도 조금 루즈해지는 전투의 양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와 근거리의 밸런스 차이가 심한 것도 문제점 중 하나 입니다. 이게 액션 게임을 표방한 만큼 필드에서 잡몹을 상대할때에도 피가 쭉쭉 가이는걸볼수 있는 있는데 근접공격을 가진 적들은 이걸 일일이 힘겹게 피하면서 딜을 해야한다면 원거리 딜러들은 그냥 장거리에서 화살이나 마법만 싸지르면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투의 편리함이 극강으로 차이가 납니다. 뭐 근거리 딜러들도 리치가 있는 스킬이 없는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적진으로 뛰어드는 진입기가 있는걸 보면 또애매하고 거든요 이게 pvp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문제인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밖에 뭐쭉 플레이 영상을 봤는데 인던이나 레이드 필드보스 같은 컨텐츠의 구성은 새롭게 바뀐 액션 mmorpg의 스타일에 맞춰서 좀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패턴을 심어둔 걸볼수 있었죠 특히 뼈로 이루어진 드래곤은 마영전의 엘클루스에서 모티브를 삼았는지 작지만 꽤 위험있는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임을 이렇게 뜯어고 치다보니 pvp도 썩 나쁘지 않게 변한걸 볼수 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애매하게 만들어놓은 게임의 템포때문에 웅장함과 긴장감보단 묘하게 답답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게임은 기존의 고전적인 mmorpg에서 탈피하여 마영전을 오픈월드식으로 만들어 놓은 듯 액션 게임으로 탈바꿈을 하였으며 현재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 콘솔인만큼 과금이나 조작감 같은게 썩 나쁜 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곧 한국에서도 진행하는 cbt는 바로 이 블레스 언 루시드를 콘솔에서 pc로 이식한 작품인데 pc 테스트 영상을 보면 아무래도 기기의 태생적인 한계가 정해져 있는 콘솔보다 품질적으로 더 뛰어난 걸볼 수. 수 있으며 콤보같은것도 개선을 한 버전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더 스타일리쉬하고 액션감이 있죠 뭐 이정도면 환골탈태라고 불러도 될만큼 게임은 꽤 많이 뜯어고쳤으며 방향성도 나쁘지 않아 보였죠 15일부터 1차 cbt에 돌입하게 되는데 저는 아마 한번쯤은 플레이 해볼거 같아요 대체 어떻게 뜯어고쳤을까 그답 없던 블레스를 일하는 마음에서라도 말이죠 배틀그라운드 뺨을 김치로 사정없이 후릴 수 있는 수준의 개적화 과연 이들의 모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